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카톡이나 SNS를 언파를 했다가 혹은 차단을 했다가 다시 푸는 경우가 있죠. 왜 이럴까요? 먼저 연락은 하지 않고요. 일시분 꾸준히 하고 있는 이런 남자들의 심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헤어질 때는 요 나한테 완전히 마음이 정리됐다고 더 이상은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 마음에 대못질은 다 해놓고 내가 버티기 힘들어서 연락을 하면 차단을 하고 톡을 보내면 일십을 하고 SNS를 차단해 놓는 그런 남자들이 있죠 마음이 착한 여성분들은요 어, 내가 자꾸 연락을 하다 보니까 내 상대도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서 아마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위안도 분명히 삼으실 거고요. 물론 이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차단을 했으면 아예 영영, 평생 풀지 않으면 될 것을 왜 중간에 그 차단을 풀까요?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분명히 상대에게 연연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연락하고 매달리면서 상대에게 부담과 압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대는요 내가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고 계속 연연할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내 마음 모두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차단과 언파를 한내 상대는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문득 내가 어떤 상태로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자기가 궁금해지면 연락을 해보면 되잖아요. SNS에 글을 남겨보면 되잖아요. 나한테 카톡을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죠. 그 정도로 좋아하는 마음은 아닌 거고요. 그냥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 정도인 것 뿐이거든요. 즉, 내가 오픈을 해놨으니까 네가 연락을 해오는지 한번 볼 거야 하는 정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내가 자기에게 연연하고 연락을 계속 취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차단을 풀면 곧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연락이 오면 답을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역시 너는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한테 연연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궁금해하는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굳이 답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경우는요 어,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여자와의 만남에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나를 차단하고 언파라는 경우를 들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관계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물고기를 잡을 그런 채비를 하는 마음으로 언파를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가 차단하고 있을 동안은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지가 심심해지니까 그때좀 슬슬 나를 떠보기 시작하는 살짝 찝짝거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상대가 나에게 연락을 해오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사단을 풀었는데 내가 연락을 하게 되면 상대는 내가 연락을 해온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한테 연연하고 있구나. 역시 내가 다가서면 쟤는 금방 넘어올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전 여친의 동태와 마음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가 언제든지 연락을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 도저히 자기 마음이 흔들려서 안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궁금하지만 상대에게 자꾸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될까봐 그게 상대를 괴롭히는 게 될까봐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세 번째 경우는 여자 입장에서는 참 괜찮은 경우라고 생각이 되겠죠 뭔가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예쁜 사랑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세 번째 경우도요 결국 남자가 아, 자기의 것을 모두 다 포기해 가면서 나를 잡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건 동일해요 결국엔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를 차단한 거고요 상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커져서 그걸 또 참기 힘들기 때문에 그 차단을 또푼 거거든요 상대의 마음을 흔들게 될까 봐 연락을 안 한다는 건 상대를 흔들 정도의 마음만 있다는 거지 결국 올인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떠안기는 싫다는 거겠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요. 이세 가지 경우 모두 사실은 그냥 궁금증 때문이에요. 그렇게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먼저 연락을 할 생각은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먼저 연락을 할 정도로 절실함도 없다는 거거든요.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내 연락을 기다리는 거고요. 내 SNS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근황이 궁금한 거거든요.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아프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 손해볼 짓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성분들은요 내 남친이 마음이 약해서 혹은 소심해서 먼저 연락을 못해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분들이라면요 처음부터 이별을 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헤어지자는 말은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잘했는데 왜 이제 다시 오겠다는 말은 그게 하기 힘들까요? 소심하고 마음이 여려도 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잘 했어요 소심하고 마음이 여려서 라면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아파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말을 걸어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러니까 언팔을 하거나 차단했던 것을 풀었다고 해서 너무 희망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쩌면 오히려 내가 이제 그를 버려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그가 차단을 했다가 다시 풀었는데 나한테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괜히 먼저 의미부여해서 나 혼자 또 상처받는 일 만들지 마시고요 혹시 어찌어찌해서 그 사람하고 잘 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난또 헌신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맞추겠죠 그러다가 또 버림받고 다시 매달리는 그런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도 사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픈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가 불편해서 자기가 힘들 때 나에게 헤어지자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도 아직도 연락을 안 해오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나를 떠보고 있는 중이라면 더 이상은 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닐까요? 모든 남자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힘들면 언제든지 나를 떠날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게 생기면 언제든지 미련없이 돌아설 그런 사람이라면 그에게 난 언제나 그 정도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난 그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거든요. 내 부족함이 아니라 그가 부족해서 내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생각이 짧은 사람이니까요. 이별 후에 아파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상대방의 행동에 의미부여를 하시는데요. 될수 있으면 어떤 의도든 믿으려고 먼저 노력하지는 마세요. 그 진심은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지게 될 거니까요.